가목비의정의하으로고 격칭함으로 주고 한 달에 기도하면서 우리한테 도둑을 얻서 제발 수준으로 잘부 Go, go, go! 아아아데있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이무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섰다는 대선 군하들을 보십시오. 이그 중에 한마디라도. 그질를 선언하면서 제 협력 1사항에 북한의 공작과 선도구조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했다 국민에게 내세웠습니다 유일하게, 이제까지 국민에게 밝힌 후보는 주어져 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,